네, 안녕하세요. NJ 채널 이남주입니다. 아, 이어서 우리 계속 그 인터액션 부분 이야기 나누고 있죠. 네, 세 번째로 그 피킹, 리치디바디라는 어, 이제 이그잼플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클릭을 하시면, 신파일 있구요. 신파일 클릭을 하시면 이제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음, 우선 바로 볼까요? 일단 플레이 버튼 눌러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보죠. 음, 상자가 이렇게 쭉 떨어지고요. 여기 레이도 보이죠? 레이도 캐스트가 되는 게 보이구요. 어, 잠시만요. 라이트를 살짝 바꿔볼까요? 음... 살짝 이렇게 바꿔서 조금 더그 뭐랄까 살짝 더 내려줘가지고 더 앞에 면이 잘 보이게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이제 플레이를 시작이 되면 이렇게 어, 그럼 박스가 떨어집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마우스 왼쪽 클릭과 오른쪽 클릭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클릭을 하게 되면 미는 거야 박스를 미는 거 이렇게 어넘어갈뻔했죠이번는 오른쪽 걸로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마스를 땡기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땡기는 거야 땡기는 거 제가 그래서 땡겼습니다 땡기고 땡기고 밀고 밀고 밀고 밀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너무 가까이 붙었다 각도가 지금 안 나와요 오른쪽 버튼으로 땡기고 왼쪽 버튼으로 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밀 수가 있죠 고만가 오른쪽 버튼으로 땡기고 왼쪽 버튼으로 밀고 오른쪽 버튼으로 땡기고, 왼쪽으로 밀고. 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죠. 네, 그래서, 일단 끄고요. 언제나 그랬듯이, 일단 은 메인이 엔트리 포인트일 거고요. 그 다음에 메인이 이제 이 코드가 실행이 되고요. 메쉬, 이 부분 뭔지 볼까요? 어, 하나, 둘, 셋, 넷. 이네 개의 큐브들이, 어, 이 메쉬에도 좀 묶여져 있죠. 네. 어떻게 보면 얘네들이 로컬, 페어런트 올라가는 거지. 다 따다 다니는 거에 그래서 얘가 얘를 바꿈으로써 나머지 거다 컨트롤할 수 있겠죠. 트랜스폼 스택을. 음. 그리고 플레인, 플레인 요 이제 평면이 되는 거고, 요 바닥, 바닥 역할 되는 거고, 메쉬 필터가 들어가 있겠죠. 나머지 뭐 특별한 거 없고요. 그다음에 카메라랑 그다음에 뭐 라이트도 특별한 게 없고요. 일단 메인, 메인 가서 얘를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코드로 들어가집니다. 지금, 이 레이캐스트에 대한 이제 도큐멘트는 우리 저번 시간에 알아봤었죠. 이거 보시면 한번 여러분들 리마인드 한번 해보시고요. 레이캐스트 하는 그 방법들에 대한 이그잼플들이 있어요. 제가 이거를 가지고서 이제 활용을 했고요. 음, 일단은 그, 폴스, 우리가 왼쪽 클릭, 오른쪽 클릭했을 때그 힘을 일단 120 float 로 줬고요. 나머지 것들은 다 똑같아요. 전에 했던 거랑. 그래서 마우스 포지션을 가져와서 레이캐스트를 한 다음에 히트되는 오브젝트가 있으면 얘를 밖으로 빼고, 만약 얘가 true라고 됐을 경우에는 뭐가 히트가 된 거니까 이 안에 작업들을 하면 되는 거죠. 그 대신에 지금 히트가 됐을 때 뭐죠? 리지드바디가 검색이 되면 부딪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네. 널이 아니라는 거니까 뭔가 값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뭐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도큐멘트에 가보게 되면 input, 그 다음에 getMouseButton이라는 이제 함수가 있는데 여기서 0번이 클릭했을 때, 그렇죠 1번은 세컨드리 마우스, 그다음 에 가운데 그 미들 클릭했을 때 2번이 리턴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0번을 클릭을 하게 되면 마우스 왼쪽 프라이머리 버튼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1번 하게 되면 세컨드리 버튼이 눌러진 거죠. 이렇게 해서 이거를 밀고 땡기고 했을 때그 f a l s e 에다가 제가 이제 마이너스만 곱해준 거지. 예, 나머지 것들은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리치드 바디에 add f a l s e at position이라는 함수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어떤 게임 같은 거 했을 때막 돌멩이 던지면 건물이 무너지고 쾅 충돌하고 막 이런 효과들낼 수가 있거든요. 리지드 바디에는 add force at position의 어떤 함수를 가지고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어, 나중에 이제 코드를 찾아보면 좋을 것 같고 다양한 이그잼플, 뭐 코드 이런 것들 을 한번 도큐멘트를 한번 찾아보면은 뭐 다양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그 어, 레이 캐스트를 가지고 거기에 이제 마우스 인풋을 받아온 거죠. 마우스 인풋들. 그래서 이제 클릭이 됐을 때 어 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했죠, 이렇게 뭐 지금 마우스 다운, 그죠? 업, 뭐 엔터 이런 식으로 형식으로 했는데 그거 아니어도 이렇게 이제 그 인풋이라는 방식들을 통해 가지고 가능하다. 예, 그거에 대해서 일단 여러분들이 챙겨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번 이것도 보죠. 예, 어떤 그 함수가 있는지 이것도 이제 예제를 보면 나오겠죠. 예, 그래서 업데이트 루프를 계속할 때 우리가 마우스를 클릭을 했으면은 이게 0번이면 왼쪽 클릭일 경우에 요거 찍어주고, 오른쪽 클릭일 땐 요거, 가운데 휠 클릭했을 땐 요거 찍어주라. 그니까 이걸 누군가 만들어 놓은 거야. 우리는 이거를 잘 쓰면 되는 거겠죠. 음. 그래서, 어 포인트는 그 리치드 바디와 레이캐스트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리치드 바디를 통해서 add, add f 를 가지고서 우리가 밀고 땡기고, 어, 어떤 좀 재밌는 그런 다이나믹스를 한번 구현을 해봤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게 우리가 마우스 이벤트 받아왔죠. 키보드 이벤트를 받아오는 방법들이 이러하다라고 이제 정리를 좀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런 이그젠플들을 볼때 여러분들이 이거를 다 저는 지금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지만 이것, 이것들을 찾아가지고 한번 다 이렇게 도큐멘트를 보고 인풋이 뭔지 아웃풋이 뭔지 이런 것들도 다 콘솔 로그를 한번 찍어보세요. 아, 디버그 로그를 다 찍어보면은 어떤 값들이 나온다 또 어떤 것들이 액세스가 가능하다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지. 그것도 가만히 올려놓고 보면 지금 레이가 나오잖아요, 레이가. 그럼 얘를 레이로 바꿔주면 은 어, 레이 해가지고 닫히게 되면 은 여러 가지가 나오죠. 디렉션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오리진도 나오고요. 아이두 가지가 아, 레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에 우리 디버그 할 때도 여기 기지모 디버그 할 때도 중심과 방향만 있으면 레이가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의 벡터를 갖고 있는 데이터 스트럭처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지. 히트가 왔어. 레이 캐스트의 히트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한번 쳐보는 거야, 이렇게. 힙, 다 쳐보면은, 어, 되게 많, 뭐 이상하게 되게 많아요. 예, 이건 콜라이더 가져오는 거고, 디스턴스 가져오는 거고, 바이센츄리 스코디네이트도 가져올 수 있고요. 삼각형이니까, 노멀 벡터라든지, 포인트, 리지드 바디, 혹은 그 텍스처 코디네이터도 가져올 수 있고요. 쭉 보게 되면은, 뭐, 트랜스폼도 가져올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핵심이죠. 이걸 가져오면 모든 게임 오브젝트에 다 접근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얘가 전에 충돌을 누구랑 했고, 누구랑 했고, 이런 것도 이제 알수 있거든요. 아마 제가 예제 만들어 놨을 거예요. 뒷부분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한번 반드시 해보시고요. 얘도 마찬가지지. 인풋도 사실은, 이렇게만 제가 설명드렸는데, 인풋 초, 액 점을 딱 치고 보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뭐, 프레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컴포지션, 커서 포스도 있고요. 겟 엑셋도 있고요. 뭐 되게 다양한 게 많이 있네요. 예. 보시면은, 여기 뭐, 마우스 포지션, 프레젠트도 있고요 스크롤 델타.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여러분들 마우스 가운데 휠 버튼 클릭해서 드래그하면 줌 인에나 아웃 되잖아요. 3D 화면에서 그, 이제, 3천 아크로테이티뷰 같은 거할 때, 그런 거 여러분들이 구현할 때, 이 스크롤 델타 같은 거 갖고 오거든요. 그래서 이 값이 얼마큼 변했냐에 따라가지고, 카메라를 앞으로 밀고 땡기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갖고 올수 있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 인풋에 대한 보면 터치도 있잖아요 터치 마우스 그다음에 키보드 이런 것들이 다여기 있구나 그래서 머릿속에 그 구조를 그려보는 거야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이런 훈련들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훈련들이 잘돼 있으면은 어느 소프트웨어를 가든 어느 캐드 툴을 만지던 간에 동일한 그 필라스피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된다 저도 사실 그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어 이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는 거고요 많은 것들을 이렇게 좀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죠 까먹지 않고 음. 여기서도 이제 마지막으로 리치드 바디 있죠. 이것도 한번 쳐, 쳐 보세요. 이렇게 트해서 리치드 바디 들어가면은 이 리치드 바디가 이 리치드 바디예요. 이걸로 접근하는 거야. 요거 어디 있어? 그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리치드 바디. 그러면 매스 있고요, 드래그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컨트롤할 수 있겠죠. 예, 매스랑 뭐 드래그, 그다음에 키네마틱 같은 것도 한번 있나 찾아보죠. 예, 그래서 뭐 드래그 있나 볼까요? 어, 드래그 있죠. 그다음에 뭐 포스 같은 것도 있었죠. 에드 포스 있었고, 그 다음에 이즈 키네틱, 이즈 키네 i 틱도 있고, 이즈 슬리핑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다 컨트롤, 이게 다 코드로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하이라키를 머릿 속에 담가 지고 계셔야 돼요. 사실 여기에서 배웠었죠. 어태치 컴포넌트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리치드 바디 하나 만들어서 따로 넣어서 이렇게 집어넣었죠. 매스 주고 이렇게 넣었죠. 이렇게 넣는데 지금 우리는 게임 오브젝트를 만들면서 자동으로 들어와 있었고 그것들을 어떻게 마우스 포지션을 통해 가지고 레이를 캐스트하고 이 캐스트된 레이에다가 그 오브젝트가 부딪히는지 확인을 했고 갖고 왔다면 루이치드 바디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서 에드 포스를 했죠 우리는. 지금은 이렇게 그 포지션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마우스의 포지션에서부터 에드 포스를 했지만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어요. 뭐 매스를 줄일 수도 있고요, 두껍게 할 수도 있고, 무겁게 할 수도 있고. 키네마틱하게 할 수도 있고 정적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되게 단, 다양한 것들을 컨트롤 할수 있다 어떻게? 여기서 이제 지원이 되는 한 여기서 지원이 되는 한 우리는 다 이것들을 코드로 컨트롤 을할수 있고 특별히 이런 것들을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해 준것 뿐만 아니라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것들이 어느 정도 소화가 됐으면은 가만히 앉아 가지고 한번 이것저것 다 닦아 보는 거야 뜯어 보고 이렇게 한번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저는 이런 이그잼프 p 했으니까 붙여갖고 이렇게 해볼까? 이러한 호기심들을 최대한 갖고 공부를 하셔야지 이렇게 그냥 어 이렇게 해서 됐네 한번 또 머리로 이해하면은 이게 또잘안 남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추천드리는 게 예제 파일을 그냥 드리는 것보다는 그냥 한번 비디오를 보시고 여러분들 타이핑을 쳐보세요 분명히 틀릴 거거든요 그리고 혹시 다르게 인플리멘테이션 된다 하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학습하면서 이것들을 암기하기보다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눈으로 보지 말고 타이핑을 해라 약간 이 정도 좀 여러분들한테 강조 드리면서 오늘 어, 워크샵을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